자, 안녕하십니까. 어, 자 이번 시간에는 어, 그냥 음, 다리 서 있을 때 다리 동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가스를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 가스는 이제 오른쪽에서 오른쪽 창자에서 왼쪽 왼쪽 창자에서 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리 동작과 팔과 머리 동작을 이용해서 이제 계속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어. 하여튼, 자발 운동을 하고, 다리 동작을 하고 난 다음에 자발 운동을 머리와 팔을 만들어주면 가스가 점점 왼쪽으로, 위로, 왼쪽으로, 위로, 왼쪽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 여러분들 컨디션이 그나마, 어, 괜찮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가든 뭐 10분이다, 20분이다, 가만히 멈춰버리면, 이 왼쪽으로, 위로 이동하는 게 일순간 딱 정지가 되면서 이제 몸이 뻣뻣해지면서 굳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원리는 그렇다 치고, 근데 컨트롤 하는, 그러니까 통제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 아, 대단히 많더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 돕다 보면 세미나나 어떤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돕다 보면 항상 그런 걸 느끼는데 이건 참 알고 있는 것과 또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좀 괴리, 좀 하여튼 좀떨뭐 <웃음> 하여튼 괴리감이라 니까좀 떨어져 있는 유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몸 전체 전반적으로 전체를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리만 한번 살펴봅시다. 다리만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무거우냐, 오른쪽 다리가 무거우냐. 아이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아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용 이제 물론 그 좋습니다. 하여튼 대다수의 분들이 거의 한 8, 90%의 분들이 오른쪽 다리가 무겁다. 어, 뻣뻣하다, 혹 오른쪽 다리가 길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제가 만나본 분들이나, 어, 전화상담 해보시면.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말하면 가스가 자꾸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왼쪽으로 이동해서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자꾸 이동한다는 거예요. 아. 그어떻 그러니까 보면, 이제, 반대로, 오른쪽 다리는 가볍게 하고, 왼쪽 다리는 일정량 무겁게 해야 되는데, 무겁게 하는 거는 맞는 건데, 문제는 너무 무거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앉아있을 때보다는 서있을 때에 너무 무거운 증상이나 아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설거지를 한다, 어떤, 이제 바깥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오래 서있었다, 쇼핑을 오래 했다던가, 뭐 바깥 활동을 좀 많이 했다 싶을 때, 어쩔 수 없이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걸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무거워졌을 때, 너무 무거워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왼쪽 창자에,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무거워, 왼쪽 다리가 너무 무거워졌다라는 것은 이 왼쪽 창자에 가스가, 가스가 너무 많이 와있다라는 거죠. 요 피도 너무 많이 와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와있다라는 거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몸 전체 혈액 순환에 또 가스 이동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힘을 가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너무 지나치거나 또 관심을 못 둬서 너무 가벼워져 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져 버리면 아 여러분들 힘든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무거워도 안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되고 이 중간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스가 피가 왼쪽 창자 왼쪽 다리에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이병을 컨트롤 할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라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저기서 한번 보죠, 그냥. 여러분들이 누워있을 때, 그러니까 대사정부 치료법 6 8항 부터 7 6항까지 있는 다리종닭을 이용한 가스통제에서 누워서 하는 왼쪽 다리를 까다까다 하면 가스가 쎄요. 그래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맞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왼쪽 발만 까다까다갖다갖다 하고 있어도 가스가 이동한다라는 근데, 왼쪽 발을 까딱까딱 한다는 것은 사실은 강한 힘이 작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을 까딱까딱 그림으로써 오른쪽으로 향하던 혈류, 오른쪽 다리 쪽으로 가려고 하던 피를 왼쪽 다리와 왼쪽 창자 쪽으로 살짝살짝 이동을 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것만으로도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서 그, 여러분들 노하우를 좀 발전을 시키려면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단편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그서 있을 때 다리 동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렇 한번 봅시다. 제가 어, 가는 위쪽으로 이렇게 서있을 때 이제 똑같이 이제 양쪽 다리에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서있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오른쪽 부분이 커져 있기 때문에 가스는 오른쪽으로 슬슬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똑같은 힘을 주고 있으면 오른쪽이 더 커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슬슬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가스가. 근데 이제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줬다 이거야. 뭐50 왼쪽에 55 오른쪽에 45뭐 왼쪽에 60 오른쪽에 40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팽창 정도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왼쪽 다리에 힘을 줬다 조금을 줬다 이제 55대 45를 줬다 자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분명해요 그죠 자 문제는 이제 시간 시간의 계산을 해야 돼요 시간의 계산 여러분들이 예, 예를 들어서 뭐 6, 60을, 왼쪽을 6을 주고, 오른쪽을 40을 줬다. 그러니까, 왼쪽을 더 무겁게 이렇게 써 있다. 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누군가와 이제 대화를 한다, 쇼핑을 한다, 이러면서, 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왼쪽 다리에 힘을 좀더 줘야 되는데, 자, 이쪽을, 이쪽을 주면서, 뭐, 어떻게 하다 10분, 20분, 뭐, 이렇게 지내게 됐다. 시간이, 이 시간이 결과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누워서 발만 까딱까딱 거이던 상황과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10분 20분을 써 있었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물론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체중을 이제 외왜 가면 외근 가 다리가, 우리 다리가 우리 몸 전체에 체중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50kg 60kg의 체중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누워서 까딱까딱 하는 것과 50kg, 60kg를 받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다리, 왼쪽 다리로 지금 피가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왼쪽 다리로. 생각보다는 강하게. 그리고 또 강화서 있다는 것은 이 위에 있던 피가 점점 다리 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방증하기도 합니다. 그죠? 어. 이걸 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이,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너무 오래 서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왼쪽 다리로 피가 과도하게 쏠리면서, 왼쪽이 무거워지고, 처음에는, 이런 왼쪽으로 서 있으면 뭔가 컨디션이 좋아진다, 좋아진다, 이런 느낌이 들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진다, 종아리가 빡빡해지고, 옆구리가, 왼쪽 옆구리가 묵직해진다, 아랫배가 묵직해진다, 어떤 분은 또 윗배가 또 묵직해진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때부터는 이제 혈액순환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또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어떻게, 이렇게 앉아있다가, 앉아있을 때는, 이제, 보세요. 자, 내 다리가 체중을 받, 받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다리에 내가갔던 피가 슬슬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슬슬 꾸 꿈을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앉아있으면 다리가 조금 그래 덜, 덜 무겁죠. 그죠? 어. 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가 쓰려고 하는 상황에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앉아있을 때는, 보세요. 앉아있을 때는, 어, 하여튼, 뭐, 누워있을 때와 상황과 비슷해요. 어. 사실은 왼쪽 다리만 이렇게, 왼쪽 엉덩이 쪽에 약간 더 힘을 주고, 왼쪽 다리만 까딱까딱 하고 있어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서있어때요 서기 시작하면 또 어쩔 수 없이 왼쪽 다리에 힘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힘을 준 상태에서, 체중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 버리면, 10분, 20분 지나면 이제 무리가, 무리가 온다라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문제예요 자,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피가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세요. 네. 자, 이럴 때한 번씩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앉아있다가 썼다, 써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윗부분에 있던 피가 밑으로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왼쪽 다리를 한 번, 두 번, 뭐두 번이나 세번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그러면 내려가던 피가 이 순간 조금이라도 다시 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려갔던 피가 올라오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모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왼쪽 다리에 힘을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피는 조금 덜할 거예요 그죠 그래도 써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오른쪽으로 또 피가 가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도 이렇게 한번두번 번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고 대신에 왼쪽 다리에 힘을 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왼쪽 다리는 더 많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왼, 어,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어? 이렇게 한 오른쪽 다리 한두번 줬으면 왼쪽 다리를 한세번 정도 이렇게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두번 들어주고 왼쪽 다리를 세번 들어줬다.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누군가 대화를 한다든가 설거지를 한다. 무슨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걸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내 다리 쪽에 지금 피가 너무 많이 가고 있다 혹은 가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뭐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냥 설거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막 설거지를 하다가도 한 3분 정도 지나면 한 번씩 이렇게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한 번씩 이렇게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줘야만 피가 올라오고 근데 문제는 다리에 있던 피가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피가 어디까지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와 뭐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까지 다리에 내려갔던 피가 여기까지가 올라와요 그냥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팔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팔을 흔들어야만 가스가 이제 왼쪽으로 이동했던 가스가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팔과 머리를 흔들어 줘야만 걸어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 다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힘을 더 주고 이렇게 걷는다. 이게 오른쪽 다리 살짝 들어 올리면서 그죠? 근데 계속 왼쪽 다리를 이렇게 너무 안 들어 버리면 결국은 또 왼쪽 다리에 피가 너무 니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이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또 들었다 내렸다 하기도 하고 제가 그랬죠한 10분 걷고 나면 한 5분 정도 앉아서 자바로 운동해주라, 다리 렇게 해주라, 어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왼쪽 다리가, 왼쪽 다리의 무게가을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걸 잘 느끼시는 분이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내 왼쪽 다리가 무거운가? 아, 너무 무거운가? 혹은 가벼운가? 너무 가벼운가? 이걸 파악하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마인드, 생각, 관심도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요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에서 나왔던 분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가끔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진짜 이 병을 치료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에너지 가운데 40%는 여러분의 건강과 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에너지의 40%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60% 갖고 일상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40%의 관심을 아~ 내 몸에서 지금 가스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다. 다리가 지금 무겁다 가볍다. 지금 내가 팔을 움직여 줘야 될 때다. 지금 머리를 움직여줘야 될 때다. 혹은 어깨를 덜썩 거려줘야될 때다. 혹은 목에 가스가 붓기 시작한다데 이빨을 딱딱 끓여야 될 때다. 혹은 머리를 흔들어야 될 때다. 혹은 앉아야 될 때다. 혹은 일어서서 조금 걸어야 될 때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못해내면 끊임없이 당하는 거야. 하루에도 1 0 번, 2 0 번씩 컨디션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기 제가 전화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면, 그런 경우가 부식이 있어요. 한 이틀은 괜찮았다가 또확 무너지고, 또 원인이 뭔지 찾아내서 그걸 해결하고 나면 또한 2, 3일 또 괜찮았다가 또확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2개월, 3개월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면, 이제 노하우가 참, 참 쌓이면서, 이 병에 대해서 인식, 인식하는 부분이 생각하는 바가 완전히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야 내가 이 병을 치료하면 어쩔 수 없이 진짜 한 40% 내 에너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40%는 이 가스 컨트롤과 자바라 운동과 다리 조작과 머리 흔들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예 말씀들을 하셔요. 그걸 하게 되면 컨디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50에서 60, 50에서 70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살만 하죠. 컨디션이 50에서 60만 돼도 살만해요.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살만한 거예요. 네? 문제는 50 이하로 40, 30으로 떨어지면 이제 막 온몸이 뒤집어지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신경성 소화량으려고 뭐 이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황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한 방법이 이 병의 치료법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동영상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어? 뭐 전화상담 방법도 있는데 그 그건 제가 모든 분들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여튼 뭐 우울한 아이에게 또 하나 더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어여러분들나난 그렇죠? 네. 적극성이 요구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성이 요구가 된다. 정말 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나 하면 여러분의 행동 방식에 달려 있어요. 에뭐 어떻게 되겠지. 뭐이 뭐, 정도만 됐으면 됐지. 뭐, 그런 사람은 진짜 그 정도밖에 치료가 안 돼. 근데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뭐모래주머니라도 해보고 뭐. 이부작에도 막 조정을 해보고, 막,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저를 막 괴롭히기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더 빨리 치료가 된다는 건 분명히 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리정작은 다리가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요 가운데서 탁, 다할수 있도록, 유지 해달라는 첫시발점는꼭 생각하세요. 내가 누워서 발만 까딱까딱 하는데도 가스가 이동을 하더라. 그 부분을 생각해요. 그죠? 네. 자, 감사합니다. 어. 하여튼 잘 보세요.